제가 먼저 옛날그이해서 생겨 가지고 음울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도로 온다는데, 아 어, 그래요? 음 네. 네. 네. 어, 그렇구나. 응. 전혀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어, 을이렇게돌려보 그렇구나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으로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게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